네, 네?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랑 나뉘죠 어? 저저저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당황해 한 이쪽 이쪽 둘둘둘둘둘둘둘둘아 어? 어? 어, 아, 어 뭐야? 너 극정원 연구실 밑에 동그라미 <웃음> 보이시죠? 거기서 둘다 죽어 계시는데? 아그 바보님이다 더블킬 어, 뭐 아니야? 더블킬 저도... 같아요 쾌가 아니에요 쾌가 아니고 이거 근데, 왓슨 님이랑 망별주님있있었든요요데 저도 e 정말... r 보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바 g o 이 d in your?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 w 그리고 쾌거도 아니에요. 아, 텔레포트 탔어요? 하지만. 아 네. 아니에요 그럼. 캐고 아니에요 더블킬 아, 입, 더블킬. 네, 망별주 님은 뭐 하셨어요? 저 왓슨 님이랑 대화하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왓슨 님이 그걸 가버렸어요. 빠슨이 오른쪽에 누구누구 있었는지 알수있을까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오른쪽 쟤 아무도 없었어요. 저 근데 음, 최도새님 네. 뒤에 이제 망별주 님 오는 거 아까 전에 봤는데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요? 최도새 님이요? 네네. 아직 안 계셨음.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시체가 나란히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 나란히, 나란히 있었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 더블킬이야? 더블... 더블투기요. 더블킬. 네. 더블킬이야. 더블킬. 더블 너무나 너무 냄새가 너무나. 망별주 왔슨 두루미 레꼬 하이뱅 이 중에 아, 강빤님까지 이렇게 이 중에 잡을 그게 나와요. 터미. 근데 두루미님도 안일 확률이 높아요. 두루미님 그 나랑 미션 너무 오래 걸려서. 예. 처음에.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 가서 내려갔는지 보들면되님은 모르는데 겠 망별준이로 야고 확실하다고 생각해가 제가 저도 코치님 이렇게 얘기한게좀 웃기네. 저는 그 이크님 탈치는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아프. 음.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은 의심, 그래. 의심은 어, 아니고 가능성만. 아. 의심은 아니고. 근데 지금 아. 아. 나왔는데요. 저희 작전이 뭐였죠? 저못 들었어요, 진짜. 아, 이크님이다. 작전 플랜 B로 하기로 했어요, 확인진. 아 어, 그러면 설명 되겠습니다. 들으러 갈게요 아 네. 강희님 플랜실라요 플랜실라 공기반장 있어요 오케이 군기반장 잠깐만 파괄님 저 이쪽으로 얘기할거 있어 여기 파괄님 저 믿으시면 오세요 저 믿으시면 제가 아까 시제촌을 맞추잖아요 아프... 근데 방금 전에 하이백님이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군기 걸렸었대요 그러면 하이백님은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잡을 수 있는게 망별주 망별 좋았승 어? 가능성이 있어. 망별 좋았승 두름이. 아니 근데 동기 걸렸다고요? 있어요. 아, 제가 이 분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네, 고기 그 걸렸다고 으니까 아, 가능성 있는 게. 근데 저 아까 제가 웅장 지나갈 때 장이사 한명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이사 있나요? 잘 모르겠네. 밑에 왜요? 썰으셨거든요. 아, 지금요? 네, 밑에요? 지금요? 지금 안 썰렸는데 아무도?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었는데 찾고 있어요,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아유,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 나갔나 보다. 예, 네, 만지지 말고. 근데 두루미 님이랑 뭐, 뭐, 바보 님이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아다아 파악을 이 셋이 아니파그을했 없었나 이거 난 라이브 쇠피에 루이 포탈 루미것아이야 오, 아왜 뭐야 아이고야으으입니다 두루... 에... 아, 아, 아. 일단 잘 가시고 2초 아, 아, 아. <웃음> 이거 제가 확실한 제가 거예요? 네, 네. 아까 네. 저랑 저랑 이코님이랑 쿠아그라님이랑 하이맥님 얘기하고 있다가 바보님, 브르미님이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폭탄 주더라고요. 아 오케이 이제, 이제 제가 계속 네. 넘겼어요. 아무나 그럼 지금 투탄 제가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폭탄 폭탄을 마지막까지 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죽을까 봐 네. 시작하면 죽을 거예요. 근데 폭탄마가 아, 좋을 폭탄 거예요. 저 제가 지금 폭탄 들고 있어요. 누구요푸아그라 님? 음. 네. 네. 죽을까 봐 보다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전에, 제가 폭탄을 받았는데 또 죽기 전에 오. 그 시체 부검 결과 말씀드릴게요. 마크 님이 시긴 쪽으로 발견되고 뜨네요. 아, 어, 와수님 그러면은... 가시면 되는데. 그왜다죠 아니 마크 마 무조건 마크. 더블 킬인데 이거. 망별주 님이 식인종이고 님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보 님이랑 네. 두루미 님이 저랑 지나갈 때 저한테 폭탄이 생겼고 제가 그 폭탄을 두루미 님이한테 넘겼고 두루미 님이 레이더스 넘기고 레이더스 님 푸아그란 님한테 넘긴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루미 아, 님 잘겠습니다. 아, 그럼 다들 타세요. 난 근데 아닌데. 뭐야? 또 왔으니까 박정은 아까 그거. 더블 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네. 님 거짓말 진짜 못 하시구나. 무도다는 거죠? 아, 직공을 해? 어떻게? 해? 직공 한번 해 보세요. 직공 탐정이요? 와우. 근데 탐정이 있어요? 저 기억해 요 글쎄요? 잖아요 <웃음> 그 <방을 웃음> <번더> <웃음> 근데 푸하그라 아, 님 저는. 지금 폭탄 들고 있어서 아마 시작하면 죽을든요. 아니 바보님 빌려. 저 달면 안 되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람 찾으시기를. 아이고, 이거 두루미 님 뭐야 두루미 님맞 때문에. 간파이 간파. 강빠. 어? 맞아 요 맞아 맞아. 맞 님. 에? 두루미 님 맞죠? 저는 방금 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예예 저요? 레꼬님? 안녕님? 아니, 아니, 두런미님이 방금. 예 탐정이라고 했어요. 하이빙놀이 조금 더하하이백놀리예요 하이백놀이.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거, 이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강판님이 아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이거 바보님이 썰었고. 제가 신고는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업자 아닌데 혹시 왜 신고하는 찾았...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전부터 더블키로 했는데 님들 투표 안 하시길래 제가 썰었어요. 혹시 망별주님도 바보님이 썬 건가요? 네, 그래서 장기사 찾은 건데 에이, 말이 안 되는데 발코니에. 바보... 바보님 처음에 아니죠? 썰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저 바보님 달게요. 이거 아, 근데 아까 있다. 전에 그 누구지 망별준님인가 그분 죽으셨을 때도 바보님이랑 드로미님이 썰고 같이 잠을 잔거예 아니 근데 써서 이거 타임이 네.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님들아 전딱불 저... 꺼지자마자 사진이. 근데 얘기하고 싶은 저... 게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이 중에서 망별준이쏜 사람 없죠? 제가 썰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바보님이 쏜 거면은 이게 보안관일 수도 있는 게. 막불준 푸아가라님이 장의사였고 장의사인데 막불준님 시킨 종이다. 그러면 드 아니요. 보안관이었으면 때문에. 처음에 말을 했어야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카보윤 님 빠져요. 아니, 저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왔수 님 지금 왜, 썰릴 왜... 근거가 있어요, 왔수 님? 어, 아니, 또... 제가 근데... 제가 첫 라운 아, 강가 님 말씀하세요. 어, 바보 님 근데 왜 하필 불꺼졌을때써서 있었어요? 아니 그불 켜고 켜지고 나서 써그어요저왔슨님 보여가지고. 네, 켜지고 나서 써거긴 해서. 빼기. 근데 왓슨님이라는 근거가 있었나요? 아니 이게 상황이 그 채도새님 이찌님 죽어 계실 때 진짜 그두 분밖에 없어서 무조건 아니, 저건 대업을 키리다. 아니, 아니 근데 네. 처음에. 아, 근데 저 죽어도 돼요. 두명쏘 했으니까. 아, 했으니까, 네, 아, 어, 좀 네. 이기세요 어. 여러분. 이 킬을 쓰니까 네. 그냥 네. 노를... 지면좀 화날 듯. 오케이 오케이. 아저 고인가? 저저 먹어서. 뭐야 고인가봐. 배 <웃음> 같이 져야지 아주 그냥. 아, 잘 <웃음> 네이더스. 아진다해네이더스는 <잘> <웃음> <웃음> <웃음> 진짜. 기계공. 발사. 짜잔 굿. 음, 빨리안돼 아, 이거? 안 돼가. 뭘 해요? 미션 제가 어, 이제. 갑자기 어디서 온 거야, 방금? 벤트. 어? 벤트, 지두 벤트. 벤트. 갠데? 어? 어? 어? 베, 어? 어? 레이더스랑 파순둘다 레이더스 둘다끼 어, 오 둘다 살았 둘다 살라 그냥 둘다 아다 둘다 아 둘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둘다 아 둘다 아 저희 벤트직두개 나왔거든요, 지금. 강빠님 레이더스에 둘다 기계 고기래요. 그 심지어 벤츠 쪽에서 근데 저는 그 벤처부터 이쿤 이 말했잖아요. 그레이더스저 그거 아세요? 뭐요 제가 오리면 보통 조죽한테 짜라고 합니다. 저 몰라요. <웃음>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웃음> 제 생각에는 두, 그냥 둘중한 명이 비둘기 같은데 여기서 누굴 달아버리면은 그냥 거기가더 불리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아그 강과님이 오리 아닌 비둘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강님 달아야 돼 정말 강왜 저를 달아요? 저 직공도 했는데, 다보니... 네? 전 직공도 했는데 너한테 가한테저 직공도 했는데 왜저를 달아요? 저한테요? 하참 <웃음> <웃음> <웃음> 저도 직업 많은데 <아는데>, 강이님. <웃음> 슬라호텔 지배인이요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저 진짜 닮으면안 되고 아무도 안다는 게 저는 제일 이게, 좋았... 아니야. 근데 이거 맞아, 제 아니, 생각인데 한 가지 초기거든요촉 제가 네이더스니아 빠수님한테 어 이거 신고하러 가야지 했는데 두분다 신고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신고하러 가라고 했는데요? 어 네이더스니아 <웃음> 이게 뭐야? 이쿠님 이쿠님 자신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네, 확신은 아니, 없긴 한데 그랬어요. 근데 이거 그 결국에는 결정하면 아, 거짓말한 거 맞잖아요 그죠? 맞죠 뭐 됐거든 둘째는 달면 되는데 문제는 중립이면 오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리 하나거든요 지금? 강반님이네 강빰님 알았다 이거 만약에 팔콘까지 있으면 이거 거기가 각도로불리해는 상황이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강반님을 좋아요, 좋아요, 저 가세요. 어이 캔거 없네요. 뭐아 제가 제가 기계공이에요, 진짜 어이없네. 아니 이 큰님 앞으로 저한테 무슨 무슨 뭐뭐 뭐... <웃음> 이거 봐, 무슨, 이거 <웃음> 팔콘 <팔폰> 있어요, 팔콘. <팔폰. 웃음> 자 갑니다 장관님 밥집 감당. 사람들 찾으러 가죠. 아 여기다 여기다 다염 데 근데... 아니 안돼 아니 그왜 따라오시는 어, 어디 거야 어디가요? 엔진 안 고치고 어디 가요? 왜 세... 아, 엔진 다안 고쳐? 박인 님이 하셨어요. 어 근데 이 이분님 없는데? 되게 어, 위에 있잖아. 네이더스 네. 비둘기죠? 아 네이더스 비둘기다. 신사로... 네이더스 달아. 네이더스 기계를 안 타. 네이더스 기타 한번도 못 봤어 그래 환기안가 네이더스 신고 좀 해줘 신고 좀. 어, 환기 해! 아니 환기 해! 건디를 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좀 할까요? 근데 이거 네이더스 님이 비둘긴 만든 게 배트 타고 한번도 못 봤어 아니 일부러 안탄 거야 기침하려고 저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그 넷, 그 넷... 처음에 뭐야. 저랑 이쿠 님이 니까 프로그램을 했을때저 바로 직공했잖아요 깜부하자고 그래서 나머지 넷 중에 직공할까요? 이쿠 영매섭니다 군기반장? 레콘 님 뭐예요 직업? 삼정이요 하이백 님은요? 저 기계공이에요 제가 사실 저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웃음> 홀리쉣 걸면 돼요 난리났네 아 이거 뭐야? 이 콧님 누구 가세요? 예? 아니 일단 그래요? 네이더스 비둘기 그리고 강희 님이 만약 궁기라면은 근데... 하이백님 혹시 첫 라운드 때 냇꼬님 봤어요? 저 냇꼬님 요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냇꼬님 보자마자 사람들 찾으러 가자고 얘기해요. 첫 라운드 때 강희 님을 봤어요? 강희 님도 못 봤어요. 저첫라운드 샤워실이었어요. 완전 첫 라운드 샤워실에 있었어요. 난 기계공인데 아니 근데 그 하이백님 k that I think that I think t 인 a 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hink t h 네 t I think that I think t h 이 t I think 님이 a t I think that I 이 h i n k that I t h i 레 k 님이 님이랑 시작해서 안할 k 같은데 레 I 님은 강인님 직업 a t I t 로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애매하다 강인 아니면 레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근데 아까 탐정 누구 이따 그러지 않았나? 루미님한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나아 그거 두루미님 맞아가지고 오리. 아 잠깐 스이 새벽이잖아. 탈커탈이라 달콤, 오리 둘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웃음> 같이 가 같이 가요. 미션 하고 싶... 벨좀 올려줘, 벨 좀, 벨좀 올려줘, 벨 좀, 레꼬니 벨좀 올려줘. 벨 올려줘, 벨벨 올려줘, 벨벨 벨, 벨, 벨. 나 잡아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 저 근데 벨 눌렀어요 방금. 벨 눌러줄 뿐, 벨 눌러줄 뿐. 아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어, 어,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레코야 이거 레코야참 신고 좀, 신고 좀, 신고 좀.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저 전동 군기. 누가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줘. 누구 안 보는 어? 사람. 그리고 있어요? 나 군기 당하면 하이뱅. 아. 나 군기 당하면 하이뱅. 룰를 해서 눌렀어요 이, 이거 저는 전통 궁기 당했거든요? 궁기 반장 <웃음> 하나 있고 뭐, 팔콘 있는 것 같은데 네이더스님이랑 하이백님이랑 둘중 하나 뭐 있지 않을까요? 저 기계공이에요 기계공이고 이쿠님이 누르면은 잡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 이쿠님이 궁기 당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예 네. <웃음> 그러면 저희 뭐세 명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까요, 하이백님? 그그 그 아까 전기 터졌을 때 하이백님 어디 계셨어요? 전기 터졌을 때저 <웃음> 터지고 아래 동선에서 이쿠님이랑 같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쿠님이 어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벨 눌러주세요. 이러 가지고 그런데 전기 터져서 같이 전기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냐? 내장 음, 쪽으로 수정군요? 가서 밑으로 가서 벨 눌러서 갔어요. 가민님 네, 옆에 그 있었는데요. 경기. 자 그래서 님 빨리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쿤님이 거기서. 어 누가 주실 것, 누가 드실 것 그랬잖아요. 일단 서로 찍어주세요. 결정은 제가 할게요. 아 네, 네요. 네. 방도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과연. 저 말린님의 선택은? 번호를. 변... 근데 이쿤님은. 해주세요. 네. <웃음> 어, 이쿤님이 근데 한명 걸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강이님이 건띠를 해도 한 명한테 불이 갈것 같은데. 정말 이분님 그... 누가 저, 누가 걸었는지 번이 번지로 보내주세요. 지금 뭐 게임 하실 거예요, 저.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아니. 아 소식 번, 소식 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나, 그런 의미 하려면... 아니었고. 나... 그런 아니, 의미 는 아니, 아니고. 그럼 더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 는 아니었고, 어차피 이분님이 한 명을 맞으니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건띠하면 <웃음> 돼요? 아니 안되지 건띠하면 두표나오잖아 저는 건 어? 뭐야? 이콘님이에팔코야 이콘! 팔코야야아씨 아.. 아, 씨... 아... 이님왜 건띠했어요? 아 돌겠네 진짜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돌겠네 진짜 나 신고 없는데 아마.. 신고 좀나 신고 없음 신고 없어저이거하이뱅이하이뱅이하이뱅하이하하이뱅하이뱅하이뱅이곳이곳이곳이곳님이이곳이곳이곳이에 이곳에 있는 이이밖에안어에있이곳밖에안어에이곳 이곳에 있이곳이이곳이곳 이곳에 있이로 와봐 이 일로 와봐. <웃음> <일로 와봐. 웃음> 아, 씨, 살았다. 이거 하이백이가 강인 님나 믿어줘, 제발. 강인 님 팔코 아니잖아. 지금 세명 남았는데 팔콘안 떴어. 우리 우리 둘에 팔콘 없는 거야. 하이백 님이 네이더스 썰었어요. 강인 님 믿어줘. 잠만요. 그럼 전 턴에 이 푼이 누구 찍었는데요? 저 하이백 님 찍었어요. 근데 왜 건너뛰기가 있어요? 네이더스 님이 저 찍었고 네이더스가... 비둘기를 안 찍은 거야. 네이더스가 비둘기를 안 찍은 거야. 제가 만약에 팔콘그데그 팔코... 말이 안 되는 게 네, 네이더스가 우리 네 네네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해봐야 되게 팔콘 없어. 왜냐하면 팔콘은 세 명이면 팔콘 비션 떠야 되는데 팔콘 비션 안 떴잖아요. 오카이 okay. 네이더스님이 아까 비둘기여가지고 비둘기여서 아니, 아까워서 건너뛰한 거야. 네이더도 네. 듣고 찍어줘야지. 네이더도 듣고 찍어줘야지. 네, 듣고 찍을게요. 그러면 일단 하이백님 말씀하세요. 어, 아 뭐야? 이미 찍었는데. <웃음> 강이님. 아, 그래도 들어볼게요. 오케이. Okay. 네이더스가 네. 나 찍고 내가 네이더스 찍었죠? <웃음> 그리고 이쿠님이 네. 팔콘이여가지고 건너뛰기가 됐어요. 그리고 네. 이쿤님이 자작극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그래서 강희님. 하이, 하이, 하이백님은 지금 위치 어딘데요? 저요. 내 뒤에 있어내 뒤에. 샤워실 밑에 그 복도 쪽. 샤워실? 강희님, 제가 신고조 어. 해다 신고해 신고 달라고 엄청 빌었잖아요, 알죠? 제가 군기 걸려가지고 말을 어. 못,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그랬어. 내가 어리었으면은. 어, 알죠. 알죠. 내가 어리었으면은 잡았지 신고해 달라고 안 해. <웃음> 인정합니다. PPT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연기력을 좀 늘려온 거 같아. 혹시 뭐 둘이 막 팔콘이고 막 오리고 이런 거 아니죠? 저 혼자 막 팔콘 없어요. 팔콘 없어. 아, 이걸 날 찍네, 강인 님. 아, 모르겠다. 나뭘 몰라요. <웃음> 아, 아, 콘디아 아, 길었다. 이판. 아, 다행이다. 아우. <웃음> 아니, 이 많았네요. 아 아, 아쉽다. 진짜 잘했는데. 갑비 아, 이제 아,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